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더위에, 그지? 정말로 힘든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행운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에 처음 태동해가지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단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 사이에 내가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인데, 해봐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봐라. 여기 농띠치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딱 지키면 언젠가 또 가다가 이제는 탈락하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나고자 밖에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이 수리사주와 수리심리와 숫자운세에 탑승을 해갖고 중간에 수십 많은 사람이 그쳐갔지만 은 여기서 중도에서 처음 부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탈락한 사람의 그 근원이 뭔지 알아요? 줄 쓰기 잘하려고 하는 사람, 줄을 먼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은 안 하고 공짜 먹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탈락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꼬라지는 못 봐준다는 겁니다. 공짜 타성 일체 없습니다. 줄 쓰는 거 일체 없다. 여러분들 앉아서 뭐. 하, 내가 뭐 줄을 먼저 썼으니 저 뒤에서 잘해주면 지수 일치 없습니다. 그런가.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중요한 과정에서 처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8월달에 들어와서 이 천부경 육경에는 일본으로 벌써 가 있습니다. 일본의 일본 지부가 신주쿠에 벌써 간판을 조만간에 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DB가 벌써 중국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벌써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중국 가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상담을 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동안에 9년 동안 엄청난 준비를 해왔고 이것이 단계 단계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말따나 당장 코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죠? 고기 잡는 방법은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왔는데 당장 입에 들어갈 고기가 없다고 중도에 탈락하고 생각을 잘못 버리고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탈락하는 수밖에 없는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어쩌면 1차적으로는 첫번째 발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서울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거대한 이 학문이 이제 세상에 이제 태동을 해갖고 이제 빛을 발하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주자들은 정말로 한명더 나고 하지 말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이 사업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갖고 돈을 버는 체주는 없어. 그래서 맨날 우리가 보다 보면 무슨 큰 사업을 그따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이 순간이 단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게 들어오게 되면 또 섞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구말따나 지돈 들여갖고 하면 순 바보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 그지? 처음분도뭐 은행 돈뭐 누구인데 투자 받아갖고 우리는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도 대줄 수도 못하고 이것이 영원히 가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도 십분도 받지도 않을 뿐이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히 이것은 어느 누구가 죽어 사고 팔지도 못할 것이며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길을 열어야 되겠나 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체 단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이 프로 정신이 없는 사람은 나고할수 밖에 없다 내가 지금 설명하게 되면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뭔가 한게 하게 되면 프로가 되자는 거죠. 넘보다 뛰어나고 넘보다 능냐 그렇다고 고그 프로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정말로 내가 무리수를 들은 거겠죠. 그러나 이만큼 쉬운 것도 없다. 프로가 되기가 이렇게 쉬운데도 그것도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 자, 그동안에 제가 첫 번째는 모바일 웹으로 선을 보였고 작년에 그런데 무려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단한 명이 지금까지 이어왔다 자두 번째 우리는 저 포폴스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전부 다 전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안 가는 것은 아닌데 그 뒤에 엄청난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면서도 지금 당장 단 것이 없으니 당장이다 당장 단 것이 없으니 또 나고 한거야 자 그렇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정말로 우리는 수리 힐링연구소 에서 만들어진 수리사주 수리, 심리학. 자, 숫자, 운세. 여기에 우리는 총 30개 DB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작년에는 일반 숫자 운세 한 10가지 정도, 그지그 뒤에 단계 단계별로 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30개 DB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30개 DB가 우리는 서비스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 DB 서비스만 하게 되게 되면 회사만 모든 수익을 독식하게 됩니다. 그제 많으면 독식하게 되고 잘잘 안되면 사업 진척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본격적이 그동안에 작년에 제가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게 되면 다음에 이만 것이 있을 것이고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만 것이 필적짚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만한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첫 번째 사업이다, 주 사업이 되죠. 우리는 DB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이 주 사업이고 이것이 연계돼서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는 포펄스라고 했다 그죠? 포펄스 우리는 키오스크 상담시스템이다 그죠? 포펄스 키오스크 상담시스템이다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요 장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형이다 이거는 순수하게 수익 배분 형태의 사업이다 그죠? 수익 배분 형태의 EQX 사업이고 그 다음 단계는 온라인 상으로 자 온라인 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퍼펄스에드 우리는 상담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에드라는 것은 우리는 광고와 홍보로 광고와 홍보가 연결되어 있는 삽업이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는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여기에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여기에 정말로 파생되는 정말로 중요한 정말로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거겠어요 이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인프라 사업에 불과한 겁니다 아마 여기에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2년 전에 자 휴대폰으로 실시간 상담 시스템이 수리사주 실시간 상담 시스템을 내가 거의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상담 선생을 만드는 교육을 진행하다가 4개월 동안 진행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그죠?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내러 우리 참생지. 그거 하다가 내가 말아붙다니. 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중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이것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카운셀링이다. 자, 이것이 우리는 전문 상담, 이 전문 상담사가 정말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가 그 시스템을 아직까지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전화 상담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게되060 서비스에서 잘하게 되면 좀 많이 끊게 되면 10만원도 넣고 20만원도 넣고 이렇게 하죠 이 상담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전화비가 10원도 안 든다는 것이다 전화 필요 없다는 거지. 전화 요금이 필요 없고, 저렇게 비쌀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1인당, 만 해봐야 3만원만 주면, 수리사주학으로 정의의 용사들이, 시간 끝날 때까지 상담해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 상담 선생님을 아직까지 못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게 저게 뭐고, 조금 이따 사이트에 올리난 사람들은, 그런데도 지금 이,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고 이것이 완성이 되겠죠 게되 우리는 실시간 이 실시간 상담 시스템이 우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실시간 상담 시스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냐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강의예요 저기서 전화가 딱 들어갔고, 우리가 실시간 상담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제만 딱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상담사 선생님들인데, 이 수리사주의 커버부터 시작했고,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탭에서 전부 다 그대로 탁다 떠보는 겁니다. 이제 커버도 떠고, 팔방도 떠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갖고, 여러분들은 그냥 막 상담만 하면 되나봐요. 계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상담만 하면 일사천리로 통화되는 순간에 벌써 화면에 다떠 있으니까 그냥 막 진행 그 진행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까지 다 만들어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거니?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실시간 상담 시스템이 이제 우리 꽃이 되는 겁니다, 꽃. 그럼, 이거 할 거고, 우리가 뭐, 사주 역학 상담 하는데, 이 실시간 상담 시스템을 내가 선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다. 여기만 선물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제 아랫게, 이제 1차 DB는 완성을 했어요. 1차 DB를 완성하고, 여러분들이 카카오 스토리에 보게 되면, 뭐가 한게딱 떴어요, 어저께? 아랫게? 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인생 상점 다 중요하지만, 이 건강하게 오래 살, 지금 이제 오래 사는 거는 임대는 데그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우리는 공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전됐다 손치더라도 의학의 한계도 있다입니다. 의학의 한계, 그러면 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가 체질 진단 프로그램이에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네, 이런말을했는면 되나가 안될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소 다니면서 나라가 그때 IMF 터지고 난 뒤에 연구원들을 연구원에 있으면서 어? 사장을 해라고 나라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장까지 막 흉적해주고 막 회사도 막설립해줬어요 그렇게 학교 안에 막 회사가 막 선생님들마다 기술계통의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회사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부터 내가 이 도입행기 이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쫄딱 망한 거죠. 왜? 이 사주명리 때문에 쫄딱 망한 거예요. 내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개발을 했는데 사주명리가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해서는 또 민주 는 사람들이 나인 공격을 해볼지 모르겠지만은 사주 명리는 음이지 학문이 아니다는 거다. 근본적인 이론은 완전히 꽝이 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폐기처분해 지금 시디하고 다했죠 왜냐하면 근본이 학문이 아니다는 거래 그거는 여러분들은 뭐평반성도 알겠지만은 아무런 답이 없다 이 말이야. 답도 없는 학문 갖고 내가 그만큼 고생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죠 사주명리에서는 만세력 없이는 답을 구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놈의 만세력이 항문이라고 한다면 전세계 사람들이 다 이용해야 되잖아 그건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 되고 항문의이 건물에도 맞아야 되는 것인데 만세력에 보게 되면 하나도 맞는게 없다 이말이야 이거 갖고 사준, 사주, 간상 봐갖고 망하겠네, 뭐이 말이야. 그렇게. 그래다가 내가 엄청난 타격과 쫄딱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폐기 처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쫄딱 망아보지 않은 사람은, 응? 망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다. 여러분들은 망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지 자, 남자가 망하면, 누군다나 집이 편하겠습니까 안 그렇지? 그래도 나는 덕분에 어쩌면 행운해였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떻게 내가 문제를 야기시키갖고 엄청난 고역을 치를 때라도 그래서 집사람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그치? 그래서 지그 애들은 정상적으로 잘 커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목표는 체질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걸 또 의학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른다. 그지 어쩔 쩌면어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것 같아. 세월이 흐르면 네, 그거는 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체질 진단 프로그램에 우리는 어떻게? 해? 실질적으로 이 실시간 상담 시스템이 바로 도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건지 아세요? 자. 많이 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그것은 다루지를 못하지만 은자첫 번째 환자가 딱와고 나는 어디에 아프다 기가 별로 아프다 이렇게 온다 이 말이야 뭐 위가 좀안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됩니다 이럴 거잖아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탁 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생명머리를 하고 이 아프다는 것만 이것만 딱 놓게 되면 자 생각을 해보자 병원에 가갖고 병의 병원 진료 원인 병을 한께 찾는 데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과 시간과 진단과 뭐동원 해갖고 이렇게 니는 무슨 병이요 해갖고 한뭐 일주일 이주일 뒤에 나오죠 그치? 그러다가 뭐 힘을 다는 사람들은 그때 보면 기지맥진해갖고 다 죽어 갈, 갈 수도 있다 이말이그 진단하다가 병명이 뭔지 진단하다가 그러면 병이 뭔지는 진단했지만은.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는 알아야 할거아니죠아 그렇죠? 병은 아픈 거는 위가 아프든 간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아픈 거는 있는데 이 병이 어디서 오는지 의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병이 어떻게 진전되어 오는지 이것을 의사가 정말로 알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픈 건 알지. 기계 동원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네 간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간안 좋은 사람이 간만 안 좋겠나? 다른 데도 다안 좋다, 이말이요 그치? 그럼 이 병이 어떤,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병을 고치 안 되겠나? 그치? 위가 아프면 어떻게? 소화제 모여야 되겠지? 리가 뻑뻑하면. 머리 아프면, 어떻게? 진통제 아, 두통약 모여야 되겠죠 그럼 머리 아픈지 아까 진 바르고 이러면 되겠지? 자 누구 말 타나 하,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인데 우리 예상갖고뭐 신경이 안정데 갔다가 미갖고 잠만자 아프면 그거는 뭐 되겠노 그건 아주 바보 대푸지 뭐바보 뭐 있나 맨날 잠만치 아프는데 뭐 답이 어디 있겠노 이런 말 해서 되겠나 모르겠다 이. <웃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진단하러 왔다 나는 어디 아프다 요것만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간호사가 손 응? 환자 들어갑니다 원장님 이제 딱 하면 어떻게 들어갑니다 딱 하는 순간에 벌써 컴퓨터 속에 쫙 오는 거예요. 얘는 어떤 체질로 구성돼 갖고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체질 진단은 그렇게 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일침 이야기들어 봤나요? 침한 방에 막 어르기 쇼브낸다는 거지 쇼브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 방에 끝낸다는 거다 그런데 그 한방의 이론이 어학적으로 지금 못 푼단 말이야 이론이 정립된 게 없다 이말이야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이침한 개로 처방하는 이론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예를 들면 되 내가 간이 안 좋은데 단순한 게 간만 안 좋아서 이 사람이 간병이걸리겠나 그런데 이 사람은 간을 치료하기 이전에 치료해야 될게 있다. 간을 나쁘게 원인을 만드는 그것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거다. 그렇게 내 목적은 그거인데 내가 이게 참이 길이 험악해갖고, 어? 자, 그래서 이 체질 진단 프로그램이 이 실시간 상담 시스템과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영상 화상 이거는 우리 시스템 상으로 휴대폰이든 컴퓨터 상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쪽에 있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아프다고 하게 되면 진단 내용들이 흔해 놓은다는 거다 판단은 이제 어서 가는 거지 그지 이런 경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이 질병은 어떻게 이런 유통에 의해서 질병이 올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전부 다 밝혀주는 거야 원인들은 이런 방법 이쭉 이런 방법 난리를 시키놓으면 어떻게 최종 진단은 어떻게 해? 어사가 해야 되겠지 그거는 어사가 책임이다 그제? 그런데 그가정을 모른다 이 말이야 위 아프다고 위만진단하면안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DB를 구축해 갖고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 사업으로 가면서 이 사업과 연계돼 갖고 인간의 행복은 뭘까요? 인간의 행복은 행복한게 행복한거다 그죠 그럼 행복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 돈이 풍부해서 행복한거 건강해서 행복한거 즐거워서 행복한거 누구말따라 놀아서 행복한거 너밀데 막 이거, 이것만 거이 떠버려줬어 행복한거 여러가지가 있다 이말이 그죠 이 행복을 추구하는거야요 그죠 여러분 이 시기에 뭐는 누구말따라 내가 어? 머리를 깎고, 남을 위해서 한다 해놨는데, 맨날 가갖고, 돈이나 걷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제? 거짓말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공화국은 무슨 공화국? 일반 사람들이 하잖아. 요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외국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여기 온 사람도 막, 공부하러 온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기꾼이 직업이다 하는 나라가 이 나라다. 이러면 안 되겠지? 우린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자 하는 게, 그제? 열심히 일하는 거 올바르게. 이, 누구 말 따나, 이 조디만 갖고, 이? 이런 나라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가 자, 제가 이 관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이 상담이다, 그제? 이것이 상담이 되든, 이것이 상담이다, 최종적으로는 상담인데, 이 상담의 근본은 나는 그렇다. 자 상담을 하는데 내가 못 먹고 사는데 남 상담해 줄수 있겠나? 아 지도 못사는데넌 어떻게 잘 먹고 잘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 그쵸? 지가 비리비리 하고 다주 가는데 남은 어떻게 건강하게 그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 나는 그래도 살만큼 살았으니까 그죠한갑진갑다지나면 그래도 많이 사는 거잖아 그러면 관리는 잘 해왔다 그쵸? 그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안 되지 비리비리 하면 되겠지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우리는 뭐랬노? 첫 번째는 어이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 상담할 자격이 없어 두 번째는 자기 건강이 비리비리하게 되면 상담할 자격이 없어 세 번째는 어떻게 해?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하겠노? 예? 네? 한번 웃어볼까요? 아, 지도 그, 지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너 보고 그 가정을 어떻게 상담하겠노? 지가 묵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넌 상담을 어떻게 하겠노? 지가 몸이 빌빌해갖고 맨날 공부하면 막 잠만 자고 이랬으면 상담할 수 있겠나? 못하지. 내세 가지의 이 근본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다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누구 말다나 이런 말 있지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경제를 장악하는 이유 하교가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이유는 알겠지 그 사람은 돈을 주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돈 주갖고 밥만 연명하는 그런 방법은 없다, 이 말이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누구말따나 이래야 되는 거야, 그지 고기 잡는, 누구말따나 고기를 갖다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그물을 갖다 줘야 된다. 그그물도 치지 못할 것 같으면, 나고 하고, 뭐, 가서 어디서 얻어먹는 거 봐. 그치?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이거다. 자,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갖고, 열심히 내 건강 지키고, 내가 지금 열심히 돈벌이를 해가지고, 돈못 버리는, 남자가 돈을 못 버리면 맨날 뭐, 가정에 잘못하니까 맨날 쫓기 노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그치? 좀 생각을 해보자. 돈못 버리는 이유가, 뭐, 돈못 버리면 뭐 하겠노? 결국은 나중에 뭐, 사기 치는 것봐다되겠나 그쵸? 뭐, 본들 모두 사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말고,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고, 내 가정을 열심히 일구어가는 방법, 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담에서 처음부터 상담자는 다 빼버려. 이거 말지. 이거 뭐 종교고 뭐고. 필요 없다, 이말야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뭐 종교해갖고 뭐든 남을 것이면 이런 사람이 상담해갖고 뭐 남겠노? 그렇이세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중에서 이건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이거는 운명적으로 이어졌는데 이건 하루 아침에 풀려 갖고 가정이 풀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열심히 돈만 벌어 갖고 파면다 풀려. 그지. 우리 지금은 이 돈의 세계이기 때문에 재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돈만 풍족해지만 돈 있는 사람이 엄청 지대 갖고 그래 하는 거 그건 나쁜 짓이고. 돈 없어가지고 가정이 불안하 이런 게 생길 때는 돈만 만들어지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함해 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 아닐까요? 맞지?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신을 잘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상남자가 될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네, 의식주, 민생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다는 거다 이것도 못하면서 상담하지 말자는 거다 지금 무슨 상담 해주겠는 거 지도 못먹고 살면서 그치? 지도 밥도 못먹으면 서 비눗물지시를 하면서 너이네뭐잘못는거 <웃음> 잘하는 거, 거 상담해줘? 안되겠지 그래서 우리 조금쉬 있다가 이차 합시다